아니! 아니 이거 어떻게 말해? <웃음> 에? 뭐야? 뭐야 우리 친, 친구 되지 않았어? 이봐 젊은 친구 뭐야, 우리 친구 되지 않았어? 희한하 와 윗길을 확 물어버린 것이요? 잠깐만 근데 해골한테도 추레를 터지나? 터질 필가 없다고? 아니에요 말은 오징어도 지어짜면 나와요 윤진이 형나가뭘 나와. 모르시네 연체동물? 연체동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연체동물이든 뭐 뼈가 있든 말든 그냥 지어짜면 됩니다 내가 그런 거 신경 썼나요? 역시 와 근데 여기 물 생기니까 여기 원래 절벽이지 않았나요? 진짜 신경 많이 썼네 이거 모드 자체가 원래 본 편이어서 뭔가 공허한 느낌이 진짜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? 근데 이 컨버전스 같은 게 뭔가 꽉 채워진 느낌이에요 오히려 불의 시대에 시대보다 뭔가 더 풍족해진 느낌인데? 이상하게? 나만 그런가? 뭔가 풍족해진 느낌이라거든요나좀 그런 감,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쓰니까 훨씬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뭐, 뭔가, 뭔가, 어, 음, 그 무기가 떠오르는걸. <웃음> 너도, 너도. 하지만 저의 왼손, 원픽은 항상 세스팟스였어요 아, 어, 갓겜 어, 되는 줄 알았는데. <웃음> 아우, 여전히 아프구만, 숨결은. 좋아. 아 뭐야 아니 이걸 이렇게 엿을 먹인단 말이야? 진짜 악랄하네 저거 원래 잘 맞지도 않는 건데 여기서 10분 활용을 해주네 그러니까 성당에는 석상인데 잘안 맞거든요 사람이 야 진짜 기본이 뒤통수구나 너희들 프로 게임을 잘안한것 같습니다 색감도 일부러 어둡게 한 이유가 있,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뭐지? 겁나 불안하네 제. 게일은 그대로는. 어? 여기 아예 뚫려 있는데 으어! 으어! 깜짝이야. 이게 도대체 뭔가야? 와나 진짜 놀랬어 이거는.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? 아우 애들이 너무 딴딴해졌어. 어떻게 된 게. 너무 좁은데? 아 안녕하세요. 와 진짜. 아 이놈의 엇박 진짜. 아니 잠깐 성당 기사가 이렇게 어려웠나? 나가요. 어잠깐 선생님들 제가 해보니까 우리 집합 5인 금지 이상 금지 아닌가요? 체험해보니까 그렇네. 아 피해 복좀 하고요. 어쩔 수 없나. 그것을 쓰, 쓸 수밖에 없, 없나. 아 어, 잠깐만 디, 딜이, 딜이 살짝 좀. 딜 상태가 진짜 어려워졌다. 죽어 임마. 아 스키의 축제다 어 잠깐만 너무 아프다, 너무 아프다. 얘네들 왜이게 거세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뭔 기술이 야간 이제 포스를 안 쓰는구나 뭐 어, 터지는 걸 쓴다 그냥 저 유독까지 쓰네 정신이 나갔네 진짜 소구가 아닌데 이제 가슴이 웅장해진다개발이그이 <웃음> 바로 이루실이라고 이게? 아니 뭐 이런 갓겜이 다 있나? <웃음> 되게 당황스럽네 여기사여 <요>, <웃음> 어? 이것은? 아니 회사였어? 또 너니? 아못 참지 이거 아아 아, 이걸 여기서? 너희들 성공했구나 이 자식들 어 잠깐만 좀 빨라졌는데 많이? 아니 아니 이걸 어떻게 많이 <웃음> 아니, 미쳤습니까? <웃음> 이걸 어떻게 가능하냐고. <웃음> 여기 화떡불 있는 이유가 이거 알겠네. 와, 근데 진짜 이거 손 느린 사람 못하겠다. 생활해보면 나도 나이 먹기 전에 이거 연화도 꽤 나야지. <웃음> 됐 어, 잠깐, 느낌이. 어, 보스네? 갑자기? 와, 너 화신 올려찍는 아, 거잖아. 오, 이 페이지다. <웃음> 오, 뭐야, 뭐야. 아니. 아 얘를 깨긴 깨야되네 야가 지키고 있어 불 하나를 앗! 진실의 방으로 기 쉽죠. 아직 한발 남았다 와니이 연속 좀 치네 얘가 와네 이럴 줄알았 이럴 줄알았아 실라스 했어 뭐지? 야너 이거 맞아 봐 아아 와 이거 좋네 좋은 거 주셨네 진짜로 어? 르만 니가 뭘어쨌다고와 빨라졌네 확실히 빨라졌어 이거 엇박도 쓰네 이거 성공했네 야 뭐야 이거 <웃음> 뭐지? <웃음> 이럴리가 없는데 내가 하는감시장좀 아닌 것 같은데 오마에와 모신데이루와 패턴이 달라졌네 <웃음> 드디어 감시자, 감시자 다움이 됐다. 이 녀석 출세했구만. 짜식, 드디어 너도 이제 빛을 보게 되는구나. 장하다. 김팔란 디잡을 당할 패턴 같은 것도 좀다 많이 억제를 해놨네. 이제 좀 보스 나와졌네 와, 씨 이거 반응 못하겠다. 어림없지. 디잡이 안되면 앞잡을 한다. 응, 어림없지? Oh. Oh, no. <웃음> <웃음> 아, 오, no. 출혈사야.